자 오늘은 신구약 중간기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로마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신구약 중간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아스루에 의해서 어 멸망된 그 북이스라엘부터 이렇게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그 이후에 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그 이스라엘에 살던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그리고 여러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과정을 배웠었고요. 이렇게 세 번째 그 포로기를 통해서 모두 포로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서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성전이 재건되죠. 자, 어, 이런 우리가 그 페르시아 시대를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시작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어, 이 시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일으킴으로써 어떤 회당과 모세 오경, 그리고 구약 성경이 생기고 또그 전에는 이스라엘에서만 그 여우와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이제 그 여우와 종교가 세계로 퍼지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레스의 그 바사 제국 시대에는요, 고레스의 그 다신교 정책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이 재건축되어지고 제사장 가문이 그 새를 얻게 됩니다. 자, 이 페르시아는 또 알렉산더가 이끈 바로 이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요. 자, 빠르게 영토를 확장했던 어, 알렉산더 대왕이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헬라 제국은 그 알렉산더 부하들의 디아도코이 시대를 거쳐서 거대한 그 헬라 제국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 부하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져서 이제 통치가 시작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 왕조가 두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북방의 셀레오쿠스 왕조, 그리고 남방의 포톨레미오스 왕조. 이렇게 두 왕조가 이제 그 이스라엘 땅, 이, 사이에 두고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것이 그 세계사에서도 유명한 시리아 150년 전쟁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음, 자 헬라 제국은요 그 헬라 문화로 세계를 통일을 했습니다 문화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그 언어가 통일되면서 이 성경이 헬라로 어 번역이 되었죠 그래서 성경이 세계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셀레코스 어, 왕조가 이렇게 어, 형성될 때 어떤 이제 어, 유대인들의 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어짐으로써 그 유대인의 행동을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 셀레우코스 왕조에 한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셀레우코스의 그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이스라엘 당을 지배할 때 자, 이 사람이 저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악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에피파네스라는 거는요. 신의 현현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결국 자신이 누구다? 내가 신이다.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오직 여호와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모욕하고 그리고 파괴시켰는데요. 이때 성경을 마구 찢어버렸고요. 또 성전을 파괴했고 성전의 그 제우스 신상을 만들었고 또 돼지 피를 뿌리고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그 돼지고기를 먹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무참하게 살해한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핍박을 받는 시기에 한, 어, 가문, 제사장 가문이 일어나고 한 그룹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마카비 혁명.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대 독립기 마카비 혁명이었습니다. 자,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것이 이제 마카비 혁명, 마카비 전쟁이 되고요. 유다의 독립 전쟁이 됩니다. 자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어, 성전을 다시 그 돼지 피로 더럽혀졌던 제우스 신상으로 더럽혀졌던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날이 바로 여러분 수전절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수전절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어, 이 수전절은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도 이 수전절에 성전에 가셨다는 것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 수전절을 크리스마스 대신에 아주 큰 명절처럼 그 절기 중 하나로 지키고 있고요. 우리도 분명하게 이 수전절의 의미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그 거룩함에서 시작된 이 마카비 혁명, 독립정쟁의 그 승리가 한 왕조를 탄생시켰어요. 그게 바로 하시몬 왕조예요. 하시몬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시몬의 가문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하가 이제 정관사 더처럼 그렇게 이제 쓰여지는 겁니다. 자, 이 하스몬 왕조 시대에는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그 하시몬 왕조를 아주 번성하게 이끌었던 그 시몬 마카비. 이때 이제 왕과 대사장의 견임이 공식적으로 SNF에 의해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나요? 왕으로 오시고요. 또 뭘로 오시죠?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오십니다. 결국 이제 이 시몬 마카비를 통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마카비 전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보다 더 좋은 데는 없었다라고 그렇게 어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그 유대 지역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몬을 메시아로 생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메시아는 아니었죠. 자 언제까지나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왕조를 이어갈 것 같았던 하시몬 왕조가 그 처음에 혁명 정신이 너무 빨리 사라져요. 100년 만에 다 사라지고 자 인간의 욕심으로 쇠퇴해서 이제 로마에 식민지가 되어 버립니다. 이때 하스몬 왕조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어 이게 누구냐 하면 이두메 사람 그 안티파터라는 사람이에요. 이 헤롯가문의 그 이두메 사람 안티파터 이 안티파터로 인해서 이제 요 헤롯 대왕이 이렇게 그 하스몬 왕조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잠시 후에 함께 보게 될 거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신구약 중간기의 그 마지막 부분인 로마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는요. 이 신고약 중간기, 신약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제국이었던 그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고요. 이렇게 로마를 보게 될 겁니다. 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 많이 들어 보셨죠? 자, 로마의 기원은요. 기원전 8세기에 로마가 탄생을 해요. 그러면 기원전 8세기면은 유대로 보면 아스루가 강성할 때입니다. 그리고 히스키야왕 시대고요. 이때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는요 다니엘서 2장의 큰 신상의 예언에서 철로 된 종아리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로마는 철의 제국으로 불렸고요 아주 강력한 그런 제국이었는데요 다니엘 실장에서 묘사된 그네 짐승의 이상에서는 그 무섭고 놀랍고 기 강하며 큰철 이가 있는 그런 짐승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는요, BC 8세기에, 자,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쌍둥이의 늑대 신화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로마의 탄생에는요, 어,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그런 쌍둥이 형제가 등장을 하는데, 그리스 신화 속의 전쟁인 트로이아 전쟁의 영웅 아이네아스의 후손인 로마의 로마의 그 후손이 그 로마의 남동쪽에 위치한 알바 롱가라는 지역에 이렇게 정착해서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누미토르와 그아몰리오스라는 형제가 그 씨족의 상수권을 놓고 서로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동생인 그아몰리오스는 누미토르의 장자권을 무시하고 무력을 써서 그 씨족의 우두머리가 되고요. 심지어 그 형의 딸이에요. 레아 실비아 또는 뭐 일리아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실비아를 베스타 신전, 지금 이제 로마 눔에 남아있는 이게 이제 베스타 신전의 모습인데요. 그 베스타 신전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삼아서 이 자신의 조카가 결혼을 해서 그 씨앗을 잊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어, 당시에는요. 그 신전의 제사장인 그 여, 제사장은 여신의 그 성화를 지키고 처녀성을 간직해야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그걸 어길 경우에는 아주 가혹한 형벌이 뒤따랐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더운 여름날 그 강가에서 더위를 식혀 시켜던그 실비아를 이렇게 잠이 잠깐 들었는데요. 잠이 든 사이에 그 전쟁의 신 마르스가 지나가다가 이 실비아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실비아가 임신을 해서 낳은 그 쌍둥이가 바로 로물레스와 레무스라는 그런 쌍둥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아믈리우스 왕이 쌍둥이가 태어난 걸 알고 막 격노하면서 이 쌍둥이를 아기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강에 이렇게 버렸거든요. 어때요? 뭐 많이 들어본 그런 신하랑 노아 이야기와 되게 비슷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아 모세, 모세의 이야기와 어, 아주 비슷합니다. 이렇게 바구니가 아닌 근데 뗏목이 이렇게 띄웠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뗏목이 한참 이렇게 떠내려가다가 무화과 나무감까지 걸려서 이렇게 멈춰요. 그런데 때마침 근처에 이렇게 늑대가 서성이고 있었는데 재밌는 거는 늑대가 이 아기들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이 늑대가 자신의 그 젖을 이 아이들에게 먹여서 이렇게 늑대의 젖으로 아이를 아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이제 그 양치기가 지나가다가 이 늑대 젖을 빨고 있는 아기들을 발견하고 그 아기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키우게 되었고요. 하여간 무사히 성장한 이 이들이 이제 카피톨리라는 일곱 개의 언덕의 언덕에 도시를 세우고 이 도시가 바로 고대 로마가 된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로마의 탄생 이야, 이야기인데요. 로마라는 말이요. 롬, 바로 로물루스에서 나온 거예요. 어, 로물루스가 역시 그 레무스를 또 죽이게 되죠. 자, 이 로마는요. 이렇게 이제 이런 그 늑대에게 점 먹는 아이, 이런 상들이 이제 그래서 로마에 가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로마는요, 처음에 아주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BC 390년의 로마예요. 아주 작은 부분, 그 장화로 된 지금의 그 이탈리아 반도에서도 아주 작은 부분의 로마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구약 시대가 지나면서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BC 264년, 그 포니의 전쟁 이전의 그 지도의 모습인데요. 그 로마는 그 반도를 모두 차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이때만 해도요, 로마를 주목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때 이제 헬라가 이제 분열되면서 서로 막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죠. 자, 그런데 자, 이때 로마가 어떤 전쟁을 하냐면요, 이 카르타고, 카르타고와 함께 그 포니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카르타고 전쟁은요. 이 로마의 그 장화 앞부분에 있는 시칠리아 섬을 놓고 그 시칠리아 섬의 그어 통치권을 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게 된게 이제 이 카르타고 싸움의 시작이라고 이제 포니의 전쟁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지금의 튀니지예요. 카르타고는 당시 그 페니키아의 식민지 였습니다. 자 페니키아의 식민지 면은 어, 어떤 상태냐면은 그 카르타고는요. 그 가나한 족속이죠. 가나한 족속이래서 그 당시에 그 시돈민족이 가나한 족속이 장남이죠. 장남인 시돈민족이 이제 카르타고를 지배하고 있을 때고 당시에 이 카르타고에서는 정말 그 끔찍한 인신공양이 엄청나게 그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로마를 한번 봐보세요. 포니의 전쟁 전에 로마의 영토와 그리고 이제 나중에 큰 제국으로 되는 이 영토의 차이가 정말 엄청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 로마는요 509년 왕정이 폐지됐고 300명의 원로원과 2 명의 집정관에 의한 그 공화정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제 주전 86년에 한 10년간 술라라는 그런 인물의 독재가 있었지만 이후에 다시 이제 원로원의 중심으로 한 공화정이 시작되고요. 1차 삼두 정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크라수스는 재정을 그리고 폼페이오스는 군대를 장악을 했고요. 그리고 카이사르는 정치를 담당을 했습니다. 크라수스는 경제를 통해서 이렇게 로베르, 로마를 지배했는데, 당시 그 로마 정치인 중에서 이 크라수스의 돈을 꾸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도요, 이 크라수스가 나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장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저 멀리 바사 쪽이죠. 그 이제 카르타고를 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아 카르타고가 아니다. 어 카르타가 타고가 아니요 아니고요. 그 시리아 지역 시리아 지역을 이제 파르티아 파르티아 지역을 치게 돼요. 발음이 아주 비슷해가지고 어렵습니다. <웃음> 그런데 이제 이 크라스스가 이 카르의 지금의 하란인데요. 이 카르의 전투에서 이제 죽고 말죠. 이렇게, 어, 갑작스럽게, 이제, 카르, 클라스스는 죽고요. 그리고, 반편에 그, 이제, 이 폼페이오스는 소아시아의 그, 그 사이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어떤 해적들을 아주 시원스럽게 이렇게 소탕하면서 자신의 그 입지를 굉장히 굳혀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원정을 통해서 로마의 국경을 동쪽으로 유브라테스 강까지 확장한 것이 이제 폼페이우스입니다. 자, 이 로마 제국의 그 폼페이우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그 해적 소탕 때문에 시리아 지역에 있을 때 이때 이제 유대는 그 하스몬 왕조의 알렉산더 야네오스가 죽고 부인인 그 알렉산드라 살로메가 여왕의 자리에 올라서 통치를 하고 있는 어떤 황금기였어요. 그런데 이 여왕이 죽고 바로 그 밑에 두 아들 요한 힐카누스와 아리스토블루스 이두 형제 간에 이제 세력 다툼 왕위를 놓고 어떤 형제의 난이 시작됩니다. 치열한 그 왕위 전탈전이 이 유다 지역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왕의 자리에 눈이 먼이두 형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에 그 다마스쿠스, 다메섹이죠. 다메섹에 머물고 있는 폼페이오 장군에게 각각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런 편지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아, 뭐, 아싸 잘 됐다. 이제 뭐 로마는 이런 심정이겠죠? 그래서 이 폼페이오스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드디어 이제 BC 63년 그 안티파터, 이두메의 총독 안티파터와 힐카누스 이세와 함께 이렇게 힘을 합해서 아리스토블루스를 몰아내고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는 최악의 그런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루살렘이 에 입성한 폼페이오 장군이 요한 힐카누스 2세에게 이제 대제사장 자리를 주고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 이 유대 땅을 전락시켜 버려요. 그리고 이제 마카비 혁명의 승리로 시작된 그 하스몬 가문의 통치는 이제 100년 남짓 이렇게 지내고 나서 이제 막이 내리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이때 폼페이오 장군에게 딱 달라붙어서 실질적인 권력을 딱 주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두메의 총덕 안티파터였는데요. 그는 여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수단이 좋았고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이 안티파터와 해록 가문에 대해서 잠시 후에 어, 보겠습니다. 자, 로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폼페이오스가 이 유대 정복을 미루고 본국으로 이렇게 승전보를 올리면서 갈 때, 알렉산더 대왕의 망토일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망토를 걸치고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요.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이제 로마로 입성을 하게 되죠. 자, 이때 로마는 BC 59년, 율리우스 카르사르, 그 다음에 크라수스, 폼페우스와 함께 일차 삼두 정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세력은 누가 더 컸다? 폼페이우스가 가장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원로원의 보수파가 이렇게 폼페이우스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고요. 시저는 자신의 지 입적 입지가 이제 시저가 어 카이스 어 그런데 이제 이 어, 카이사르가 자신의 입지가 그 약해지는 거에 대한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카이사르는 이 위쪽 로마 위쪽이죠. 갈리아 지방을 이렇게 정복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 갈릴리 지역을 이제 평정하고 이제 이렇게 로마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요. 이렇게 로마로 돌아올 때 자, 그때가 BC 49년 1월이었어요. 카이사르는 자신의 군대와 함께 자,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그 루비콘 강 앞에 서게 됩니다. 이미 아마 로마 그 내에서는요. 원로원에서는 폼페이우스를 지지하고 있고 이 카이사르를 제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카이사르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자, 당시에요. 로마 장군들이 이 루비콘강을 건널 때는 반드시 군대를 해산하고 무장을 해장하고 건너야만 했다고 해요. 만약에 군대와 함께 이 루비콘강을 건넌다면 그것은 반역을 의미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율리우스가이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자, 강을 건너는 순간에 이 카이사르가 자 쿠테타의 성공에서 권력을 잡거나 아니면 반, 반역대로 죽음을 당하는 것이두 가지의 운명 중에 어떤 것 하나도 하나는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만약에 실패를 하면 죽음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죠.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뜻이 바로 루비콘 강을 건너다. 이 말이 여기서 유래가 됐고요. 그래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율리우스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 루비콘 강을 건너서 폼페이오 장군과 원론 세력을 이렇게 쳐들어가자 이제 로마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설마 설마 했는데 이제 루비콘을 군대와 함께 건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다 뒤집어진 거죠. 자, 그래서 폼페이오스는 급하게 이집트로 이제 도망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자, 이 이집트에서는 푸틀레마이오스 13세의 부하들이 그 로마에게, 로마의 그 시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폼페이오스를 살해버려요. 그리고 이때 이제 이집트에는 누가 있었냐? 바로 왕위에 오르려는 클레오파트라 7세가 있었어요. 자, 이 클레오파트라가 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 그래서 이제 시저가 이집트에 가서 이 클레오파트라를 만드는데요. 이 사진이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시저가 이렇게 이 이집트를 어떻게 다스릴 건가 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집트의 여왕이 보냈다고 하면서 이렇게 카펫을 들고 이렇게, 어, 그 회의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저가 이제 이게 뭐냐 딱 그랬더니 카펫을딱 켰는데 거기에 그 선물로 바로 이 아주 어린 20세 정도밖에 그때 당시에 안 됐다고 해요. 클레오파트라가 딱 자신을 선물로 바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녀와의 사이에서 이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르 사이에서 바로, 바로 아들 그 카이사리온, 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15세 왕이 15대 왕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자, 시저는 명실상부한 그 일인 지배자가 됐고요. 그는 다양한 사회 정책과 개혁 작업을 펼쳤습니다. 식민지를 계속해서 확대했고요. 간척 사업으로 토지를 확장했고 도로를 건설했고 구제 사업을 펼쳐서 대중으로부터 아주 지속적으로 인기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자, 율리우스 카이사르. 저도 지금 계속해서 뭐 카이사르라고 했다. 율리우스라고 했다. 시저라고 했다. 해서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자,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 카이사르의 그 영어 발음이 시저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고 말이고요. 그 시저라는 단어는 이제는 뭐 영어권에서는 황제라는 보통 명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어, 보통 명사로 그냥 율리우스 뭐 시저 카이사르 시저 하면은 이제 황제 카이사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시저라고 안 나오고 뭘로 나오죠? 가이사, 예, 가이사, 시저 모두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어, 윌리어스 시저가 이렇게 이 세력을 확대해 가면서 이제 공화정을 파괴하고 독재정치 1인자 왕의 권력을 하고 싶어 하는 그 야망을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드러내고 있을 때 공화정에서는 아주 큰 위협을 느껴요. 이러다가는 로마의 자랑거리인 이 공화정이 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 전에 이미 술라라는 그런 독재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화정을 지키고자 하는 그 로마 사람들의 그, 어,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로원이 원로회의에 이렇게 이 시저를 부르는데요. 여기서 바로 시저가 암살을 당하게 되죠. 자, 원로원회의장에서 이제 칼에 찔려서 시저가 죽으면서 자신의 후견인이었던, 자신이 이렇게 후견하고 있었던 브루스트 마저도 이딱 칼을 들고 어, 찔는 거예요. 그때 이제 브루스트 너마저도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데, 어, 이거는 뭐, 섹스피어에 나오는 그런 대사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외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시저가 그렇더라도, 이 시저가 돌봐주고 키워준 그 후견인인, 어, 브루투스가 칼을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분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그 브루투스가 시저의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나는 시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더 사랑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대사를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카사르가 이 죽자 이제 기원전 42년에 그 빌립보에서 브루투스를 이제 격파하고 이 옥타비아 누스와 안토니오스 레피두스의 2차 3두 정치가 이제 시작이 돼요. 자, 빌립보에서 브루투스를 격파했기 때문에 당시 이제 빌립보가 이제 로마의 식민지, 우리는 지금 식민지라고 하면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지만요. 그 빌립보라든지 이제 다소 이런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 자치구로 이렇게 되는데 음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경기 도에 지금 수원시 있고 성남시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게 그 시로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혹은 이제 미국이 지금 어디죠? 그 미국의의 여권으로 갈수 있는 그 어, 괌, 괌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곳에서 태어나면 로마의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제, 레피투스가요, 일찌감치 그 삼두정치 무대에서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지배하면서 내려오고, 그, 옥타비어누스는 서부를, 그리고 안토니오스는 동부를, 이렇게 통치하면서 서로 경쟁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안토니오스가 다소, 다소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잠시 머무를 때, 그 알렉산드리아 여왕이 이, 안토니오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 여왕이 이제 누굴까요? 바로 또 클레오파트라. 폼페이우스를 그 처리하기 위해서 그 이집트에 왔던 시절을 유혹해서 그 여왕의 자리에 이집트의 여왕의 자리에 오르고 그의 아이를 낳았던 바로 그 클레오파트라예요. 근데 이 안토니오스가 클레오파트라를 당시에 이 다소에서 무척이나 그냥 굉장히 설레임으로 만났고 다소의 클레오파트라를 방문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성문을 만들고 지금도 그것이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제 다소를 그래서 또그 로마의 자치지역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다소에서 바로 누가 태어났죠?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때부터 시민권이 있었다.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안토니오스가 이제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져서 로마의 그 1인자가 되겠다는 야심을 잠깐 접어두고 이 클레오파트라를 위한 정복전쟁을 계속 이어가요. 그러자 이제 이 옥타비아 누스는 군대를 이끌고 안토니오스에게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이 둘이 서로 맞다튀, 맞다트린 곳이 바로 그 그리스의 그 아빠다죠. 악티움 회전입니다. 자, 이 악티움 회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결정적인 승리를 하고요. 자신의 이제 정적인 안토니오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자살을 하면서 이제, 어, 이삼두 정치가 완전히 이두 정치였죠. 그동안. 그런데 마무리가 됩니다. 자, 로마 초대 황제가 이제 데이 옥타비아누스 원로원에서 그를 존엄한 자라는 의미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다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옥타비아누스라는 명칭이 전혀 그래서 나오지 않는데 이제 세계사를 배울 때는 옥타비아누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이제 2장에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고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 바로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지중해 세계를 그 전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초대 황제가 돼서 이제 제정 시대를 열었는데요. 어이사람의 업적을 그 기리기 위해서 달력에 8월이 있죠. 아우구스투스. 어거스트 August. 그게 바로 아우구스투스 이어 왕을 기념하는 거고요. 7월 줄리어스는 예, 맞습니다. 줄리어스 시절을 또, 어, 높이 평가해서 그렇게 들어간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무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화가 바로 이제 팍스 로마나입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됐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바로 이아우구스트 황제의 시대고요.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동전을 가지고 시험했던 내용이 바로 이 왕의 그런 됩니다.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자 유대의 정치에 뛰어든 로마의 기원과 이렇게 이제 상황을 봤는데요 자 이제 로마 제국이 의 모습이고요 이제는 그 이제 로마의 왕들이에요 이건족보고표자 이제 이제 로마와 이제 유대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자 폼페이오스가 힐카누스의 편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도시내로 이렇게 진군에 들어갔을 때 이때 전하는 바에 의하면 만 2천 명의 유대인이 학살됐다고 합니다. 폼페이오스와 그 부하들은 성전의 지성소까지 또 침입을 했는데요. 값비싼 비품과 이렇게 설치물은 손대지 않고 예배도 계속 드릴 수 있고 있게 했다고 하지만 아마 이제 기록하는 그 역사가 돌등에는 당시 지성소에 아무것도 뭐 있을 게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약탈을 했건 안 했건 유대인들에게 이 폼페이우스가 지성소를 들어간 것은 사실은 용서하지 못할 그럴 치욕이고 어 죄였습니다. 자, 유대가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요. 유대의 독립이 멀리 사라져 버렸어요. 유대는 로마의 그 시리아 행정구역에 부속되어졌고 해안 도로와 그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요단 동편의 그 비유대인 거주하던 도시들이 비유대인이 거주하던 그런 도시들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자, 요한 힐카누스 시대에 이제 폼페이우스 이제 폼페이우스가 요한 힐카누스의 편을 들었다고. 이제 아까 이야기를 드렸죠. 자, 헬카누스는 갈릴리와 이둠메 그리고 베레아를 부담하는 유대인의 그 지배자라는 칭호를 어, 불려줬는데요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매년 로마의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속국으로 전락이 되면서 전혀 그런 권력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율리우스 카이사르. 는이 안티파터를요, 그리고 BC 48년에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하고요, 힐카누스에게는 대제사장 직만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안티파터가, 해롯 가문의 이제 안티파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유대 지방의 총독인 그된 안티파터는요, 당시 대제사장 직을 가지고 있던 정치적 권한을, 어, 박탈하고 대제사장 그 힐카누스를 종교적인 직무만 충실하게 함으로써 이제 실질적인 통치권을 유대 지역에서 행사하게 되는데요. 안티파터는 힐카누스와 그 로마의 총독 아래에서 BC 43년에 독살되요. 그 독살될 때까지 자신의 두 아들이 있죠. 안티파터의 두 아들이 파사엘과 헤롯. 이두 명의 입지, 그 지위를 상당히 높여놓습니다. 그 안티누, 안토니우스와 그 옥타비아누스가 빌립보에서그 브루터스와 이렇게 브루투스를 격파했을 때요, 이 파사엘과 헤롯이 그 유대의 통치를 위해서 효과적인 인물임을 알렸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이두 아들이죠. 파사엘과 헤롯에게 유대의 연합 영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두 사람이 순수한 그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유대인이었죠. 왜냐하면 그 하스몬 왕조 때 어떻게 됐죠? 하스몬 왕조 때그 개종을 하면 유대인으로 받아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인 거예요. 이둠의 출신의, 에둠 출신의 사람이지만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또 로마에 아주 충성하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안티파터가 죽은 후에요. 로마의 유대 통치를 거부했던 그런 하스문왕가의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이 살아 있었어요. 그 안티고노스는 이때를 이용해가지고 그 파르티아, 북부 이란에 살았던 그런 민족인데요. 이 파르티아 사람들의 원조를 받아서 예루살렘을 다시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분봉왕이었던 그 파사엘을 체포하고요. 결국 파사엘이 이제 자결을 하고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로마로 주랭당을 치게 되죠. 그리고 유대 지역은 그 아리스토플루스 2세의 아들인 안티고누스가 이제 3년 동안, 단 3년이에요. 3년 동안 잠깐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데 이 안티파터의 아들인 헤롯은 로마에서, 자기가 도망간 로마에서 안토니오스와 이 옥타비오스를 만나서 환심을 사게 돼요. 그리고 안티, 안토니오스가 이제, 어, 이게 이 헤롯이 아주 전쟁에도 능하고 똑똑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해서, 멀로원에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이 헤롯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리고 로마는 안티고노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팔레스타인 쪽으로 이렇게 정복전쟁을 나서는데요. 그, 이제, 유대의 왕이라는 헤롯의 칭호가 당시 로마에서는 그냥 말 뿐이었지만 이제 파르티어가 정말 쫓겨나고 안티고노스가 붙잡힌 다음에는 진짜 왕자에 오르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됩니다. 자, 헤롯은 로마군과 함께 이제 이 팔레스타인으로 와서 BC 37년에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이둠의 갈릴리, 베레아를 포함한 그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결국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인 그 안티고노스의 죽음으로 유대인들의 그 독립의 열망, 열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죠. 자, 로마의 그 속주가 된 유대의 통치자로서 어, 대왕이라고 불리게 된이 헤로시기에는요. 유대 지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헤롯 가문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헤롯 당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예루살렘을 정복한 헤롯이요.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자신의 그 통치를 반대했던 바리새인을 가혹하게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신에게 그 위협이 되는 하스몬 왕가를 그리고 또 하스몬 왕과의 동조하는 그 유대인들을 모두 멸절시킨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헤롯은요. BC 37년에서 AD 4년까지 통치했어요. 예수님이 탄생되던 그 해까지 통치를 했는데 그동안 정말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헤롯은요. 그가 자신을 능가하는 유대인의 왕이 탄생할 거라는 그 말에 두려워서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이세 미만의 아이를 모두 죽이는 그런 대학학살을 어, 한 것으로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그 태어나는 아기들을 무차별하게 죽였죠. 유대인들은 그 로마의 지배를 증오한 만큼이나 이안티파테의 세력, 이 헤롯 왕가를 혐오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에게 어. 헤롯에게 10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10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헤롯은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스몬과의 공주죠. 그 하스만과의 공주인 마리네암과 결혼함으로써 자신이 그 이듬의 출신 이래에 그 이방인이라는 그 이미지를 떨쳐버리고요. 유대 통치의 그 정당권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헤로시 왕이 되자 자신의 그 왕권을 위협하는 이하스몬 가문을 무차별하게 죽이는데요. 결국 자신이 사랑했던 헤로시 10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미리암네를 가장 많이 사랑했다고 해요. 그런데 미리암네 자신의 처도 죽이고요. 그 아들도 죽이고요. 또 장모도 결국 죽입니다. 그런데 미리암네의 아들 그하스몬가에서 태어난 그 아들만 죽였냐? 그렇지 않고요. 자신에게 그 왕의 자리를 도전할 것 같은 똑똑한 그런 자식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그런 잔인함을 보입니다. 그 아우구스트 황제도요, 이런 그 헤롯의 사생활을 가리켜서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그의 돼지가 되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원래 헤롯왕은 처음부터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죠. 그런데 유다의 남부 이듬의 지역의 출신으로서 이렇게 하스몬가에 대해서 잔인한 처사를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게 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은요. 비록 이렇게 자기의 왕권을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능한 똑똑하고 섬세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이 헤롯의 입장은 어떻게죠? 유대인에게도 잘 보이고 로마에게도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암네와의 결혼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대한 일을 벌이는데요. 그게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게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그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만들어졌던 수룩바벨 성전은 처참하게 모두 폐허처럼 변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롯은 정말 멋진 성전을 지어야겠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큰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멋진 그런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자, 일단 뭐 성전이 있던 성전산의 구역을 아주 크게 확장했고요. 그리고 4만 평에 이르는 아주 그래서 넓은 그런 대지를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지 위에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런 성전을 건축을 해요. 이 헤롯이 폭군이었지만 세심한 면도 있다고 했잖아요. 성전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임부와그 석공들이 이 성전산의 성역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제사장 천 명을 석공으로 훈련시켜서 이 성전을 짓게 했다고요. 그럼 지금 말하면 어, 여기 계신 이제 목사님들이를 이제 목수 또는 이제 석공 기술을 가리켜서 성전을 짓게끔 하는 거예요. 자, 성전 공사가 이제 거의 끝났을 때 성전산 위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게 성전의 그 모형인데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당시 그 성전이 46년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큰 건물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이 성전이 큰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해로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헤롯 성전은요. 여러분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지만 헤롯이 누구를 위해서 지은 성전인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지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헤롯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짓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결국 서기 70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정말 그 로마의 티투스가 이끄는 그런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정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정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을 하고 계셨죠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로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모으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해로성전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로 이렇게 모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성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해로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뜻도 없었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한치의 다름도 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전이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웅장한 건물은요. 허물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결코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과 승천은 무엇이 교회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날 때 우리가 성전이 되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멋진 교회 너무 좋아하시지 마세요. 그런 교회 건물을 짓고자 하지 마시고 또 찾아 다니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자 함께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지 우리가 이 건물에 나가면요. 이거 아무 교회 아니에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지 이 교회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질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어, 이 따라서 마지막 때 승리자가 되느냐 아니면 심판받게 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편 정말 이 헤롯은요 외교수학이 아주 탁월했어요. BC 31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이 안토니오스를 누르고 새로운 로마의 황제로가 이렇게 딱옥타비우누스가 등재를 하자 이 사실 이 헤롯이 안토니오스 편에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날 밤 바로 이제 황제를 찾아갑니다. 옥타비아 누스를 찾아가서 딱 무릎을 꿇고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해요. 자신은 그러나 안토니우스를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싸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헤롯을 보고 <웃음> 이 옥타비아 누스가 어, 용서를 해주고 오히려 감동을 받아서요. 어, 그 당시 그 이집트에 의해서 이렇게 빼앗겼던 블레셋 지역의 해안도시, 뭐, 가다라, 히포, 사마리아, 가자, 요빨을 다시 헤로세게 돌려주면서 통치권이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어,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요. 황제의 그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고 말하는 이런 도시를 건설하고요. 또 사마리아를 세바스테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꾸죠. 그, 세바스테는 이제 아우구스토를 기념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바스테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요. 자, 항구도시, 이제 가해사라는 것도 항구도시를 건설하면서 이렇게 황제 이름을 이렇게 부여를 하는 거죠. 자, 헤로시 주전 4년에 열리 고에서 아무도 울어주지 않는 그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가 막이 내리고요,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이제 신약의 시대로 옮겨지게 돼요.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 바로 이 헤롯 해롯대, 때, 헤롯 대왕을 말해요. 헤롯 대왕 때 아기 예수께서 유대왕 베르살렘에서 탄생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양의 달력이요, 기원전 B.C. 기원 후 AD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럼 BC와 AD의 그 선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그런데 지금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BC 4년에 탄생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서양 달력이 AD 525년에 교황의 명령으로 신학자 디오니우스 엑시구스라는 그런 신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이 디오니우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 때를 추정을 해서, 어,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려고 하는데 추정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 추정을 잘못했다는 걸 알고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뭐 문서도 그렇고 기록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편의상 그냥 나도 놔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저도 예전에는 예수님이 이제 B.C. 1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B.C. 4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자 성경에요 신약 성경에 헤롯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공개롭게도 성경에는 헤롯, 헤롯, 헤롯, 헤롯으로 나오고 그 이름놀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웃음> 이 헤롯이 이 헤롯인가? 그 헤롯이 그 헤롯인가? 막 이렇게 막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 헤롯 안티파테르 2세 밑에서 이제 유대 땅을 다스렸던 자칭 유대인의 왕 헤롯 대왕이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요. 이때 예수님의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오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는 왕이 바로 헤롯대왕입니다그 뭐 사이에 정말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아들들을 죄다 죽여요. 그리고 한 명의 아들인가 그 만을 놔뒀는데 이헤롯대왕이 죽기 5일 전에 그 아들도 <웃음>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자가 어, 손자가 이제 그 해롯대왕의 뒤를 이어서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죠. 자, 해롯대왕이 죽은 후에, 아, 세 아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 말타스 밑에 있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어, 세 명에게 이제 땅이 나눠지게 돼요. 헤롯 대왕의 아들 그 헤롯에게 나눠준 세세 지역입니다. 요세 명의 왕의 이름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요. 어,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 지역은요. 지금 요 지도로 한번 봐보세요. 요 지도로 보시는데 그린 색깔 예 여기가 이제 유대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유대 요렇게 있는데 여기를 갔다가 헤롯 어, 아킬라오. 가장 악한 왕이죠. 헤롯 아킬라오가 이렇게 지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갈릴리와 베레아 쪽. 베레아. 갈릴리와 베레아 쪽을 이제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고도 하고요. 안티파스라고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갈릴리 북동 쪽. 갈릴리 북동 쪽이 이제 헤롯 빌립. 예. 영지가 되게 됩니다. 자. 헤롯 대왕이 이외에 예수님이 이제 애굽에서 돌아오실 때 성경에 헤롯이 등장해요. 마태복음 2장 19절에 헤롯이 주군 내의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유한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이제 돌아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어. 통치했던 그 헤롯은 헤롯 아킬라오. 아킬라오입니다. 자, 그는요.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유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리고 에돔 지역을 분할받은 헤롯의 아킬라오 아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부모님이 이를 피해서 나사렛으로 가죠. 나사렛으로 갔다가 예수님 당시에 헤롯 아킬레오는 그 유대 지역을 다스렸는데 6월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시끄럽게 한다고 유대인 3천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그런 악독한 일을 벌이는 그런 왕입니다. 자, 너무나 폭정이 심해서요. 로마로 많은 사람들이 그 상소를 막 보내요. 이 왕을 쫓아내달라고. 그래서 결국 AD 6년에 그 왕에서 쫓겨나고 로마는 로마 총독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유대는 이제 로마의 그 통치, 유대 지역이에요. 로마 통치의, 총독의 통치를 받게 되죠. 자 그리고 어, 누가 복음그 13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저 여우라고 불렀던 헤롯이 이제 헤롯 빌립 1세의 그 형이에요. 형. 헤롯 어, 안티파스인데요. 당시 그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 왕이었습니다. 이 안티파스는 여러분 그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자기의 이복 동생의 그 빌립의 아내죠? 빌립의 아내는 헤로디와와 결혼을 해요. 이를 이제 세례 요한이 막 비난을 하죠. 그가 이제 이렇게 비난하는 헤로디와는 이제 이 헤로디와가 자기 딸을 시켜가지고 이제 춤을 추고 이렇게 그 목을 선물로 달라고 해서 결국 헤로 안디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또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로마 청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넘겨진 예수님을 신문했고 예수님을 희롱한 후에 다시 빌라도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왕입니다. 자 헤롯 빌립 2세 헤롯 빌립 2세는요 이두메와 그 드라구리 지방을 다스렸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파리네온 지역을 재건립해서 황제와 자신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보라는 그런 어, 도시로 이름을 명칭을 하죠. 자신의 그 아버지가 세운 가이사라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죽음은 그 누가 있을 때요? 빌라도가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있고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고요. 또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메와 드라구리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응?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일세 아그리빠 일세는 요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가 되고요. 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헤롯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바 1세가 되겠습니다. 자, 야고부를 칼로 죽인 그런 어, 왕이죠. 그리고 베드로를 또 오기에 가르, 가두고 초대교회를 아주 많이 괴롭혔던 그런 왕인데 결국은 어떻게 죽냐면 이제 벌레 먹고 죽는 그런 왕입니다. 배죽은 갑자기 이제 배가 아파서 죽었는데 5일만에 죽었는데 배에 막 구더기들이 들끓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 충을 먹여 죽는이라는 그 말씀이 나오고요. 자, 이거는 헤롯 아그립바 이제 시대의 이제 통치 지역인데 음, 자. 헤롯 아그리바 1세가 죽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인 아그리바 2세가 17살의 아주 어린 나이로 왕에 오르게 됩니다. 나이가 어려서 이때부터 유대는요, 로마 총독의 관할로 들어가게 돼요. 자, 이 사람은요, 후에 가해사라에 억류되어 있던 사도 바울로부터 베스도 총독과 함께 이렇게 증언을 듣고 뭐라고 하죠? 사도행전 26장 27자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도다. 이런, 어, 이렇게 런 대답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해롯 가문의 마지막 왕이고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 로마에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자이 해롯 가문은 에돔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의 통치자로 이렇게 남겨지게 되죠 자 여러분 그 로마 시대를 계속해서 이제 유대와 연결해서 해록가문도 보고 봤는데 이때 로마가 한일 중에 신약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로마 제국 전역에 넓은 도로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와 통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로마 제국시대에 정말 그냥 사람이 다니는 좁은 길이 아니라 아주 그냥 넓은 길들이 아주 많이 생겨나게 되고요. 로마와 이렇게 통하면서 그 길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로마 길들이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갈때이 길로 다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로마에는 법이 되게 중요했죠. 로마법.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핍박받고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 로마 시민권자는 그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이렇게 멸망을 했고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때 어. 이 포로생활을 슬퍼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가 10편 137편에 나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애돔자손을 치소서 그들이 말을,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을 자가 복이도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맺히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애돔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바벨론 그 강가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 나를 잡아온 바벨론도 밉지만 어서 헐어버어라헐어버어라 했던 그 애돔이 너무나 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한이 맺혀 있었는데요. 그 한이 바로 에돔을 향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에돔을 형제의, 나라,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 긴이나 뭐 시드기야왕때 주변의 모든 근동의 나라 왕들의 사절단이 예루살렘에 모여서요. 그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맺기 위해서 서로 동맹을 맺어요. 에돔도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을 치고 이렇게 바벨론에 내려오자 주변 나라가 다 배신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앞장섰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면 바로 에돔이었어요 바벨론을 등에 업고서 오히려 그 형제의 나라라고 했던 유다의 멸망에 앞장을 섰는데요 조금 전에 봤던 헤롯 왕가도 어디 출신이죠? 에돔, 에돔, 이둠의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헤롯 왕가가 누구를 등에 업고 그하스몬 왕조를 괴롭히고 유다 백성을 괴롭히나요? 바로 로마를 등에 업고 하스몬 왕조를 무너뜨리고 유다를 지배합니다.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에돔이 결코 강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했고 또 이방풍습을 따라가면서 스스로 넘어졌기 때문이었어요. 또 하스문왕조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그 혁명정신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이 정말 한 세대도 이어지지 못했죠. 그러면서 타락하고 헬레니즘에 영향을 받고 오히려 사모하고 자신이 할례받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하스몬 왕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이름들도 다 헬라식으로 바꿔버리죠 처음에 그 혁명사상은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온대간대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때 이 욕심으로 인해서 헤롯 왕가에 의해서 바로 이 하스몬 왕조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의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면할 길이 없음을 꼭 기억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그 로마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아까 팍세 로마나라고 부른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팍세 로마나는 공평이나 정의에 의해 기초가 된 평화가 아니라 제국의 힘, 어떤 제국의 힘이 공의가 되고 제국의 군사력이 선이 되는 그런 평화였어요. 이 로마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사실 폭력이 자행되었고요. 경쟁에 있던 그 나라들이 군사력으로 다 괴멸되었습니다. 이런 로마의 평화가 평화 정책을 펼쳤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가 될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진정한 그 사랑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그 탄생과 활동은 어떻게 보면 은 로마의 통치자의 입장에서 볼때 이것이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반란으로 그렇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요. 로마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그 폭력의 희생자가 됐지만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으로 그 폭력에 대응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유명한 말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던 바사도, 그리고 헬라 제국도, 그리고 로마도 모두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꿈꾸지만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기 위해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그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신약시대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순결한 신부로서 이 마지막 때에 준비되어 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그 로마까지 신약 중간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